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뭐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한 두편만에 머리를 잘랐다고 하고 이렇게 머리를 붙였답니다 <웃음> 너무 머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붙여버렸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바로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원브랜드 메이크업은 이니스프리 하나밖에 찍은 적이 없긴 하지만 문득 어, 이 브랜드를 안 찍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비하게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 인연이 깊다고 생각하는 에뛰드 하우스입니다. 에뛰드 하우스는 제가 2년 동안이나 알바를 하기도 했었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뷰티즌 덕분이었고 제 영상 중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영상 두 개가 다 에뛰드 영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에뛰드를 굉장히 많이 애정하는 편이에요. 또 이렇게 에뛰드 신상이 나온 겸 해서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준비해봤답니다. 제가 정말 잘 쓰는 제품들 위주로 가져왔고 제품들도 살짝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얼굴에 선크림까지 다 발랐고요.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이 에뛰드 밀크 톤업 베이스. 이걸로 피부톤을 먼저 잡아주고 갈게요. 엄청 촉촉한 타입이어서 약간 선크림처럼 바르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렇다고 엄청 하얘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얘를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그냥 파운데이션 전에 베이스로 써주기 좋아요. 매트한 파운데이션 사용하기 전에 수분감 주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코가 조금 부었어요. 털 알러지가 있는데 고양이랑 방금 전에 놀아줬더니 알러지가 오면서 지금 코가 살짝 붓고 코맹맹이가 돼버렸어요. 여기 막털 있는 것 같아요. <웃음> 다음은 더블 래스팅 커버 파운데이션. 저는 진짜 더블 래스팅을 엄청 사랑해요. 쿠션 글로우였나? 그거 진짜 제일 좋아하고요.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커버 파운데이션이고요. 예전에 제가 더블 래스팅 비교 영상도 올렸었는데 더블 래스팅 라인 중에서 커버력이 제일 좋은 제품이에요. 보시면 은 엄청 몽글몽글한 타입이에요. 흐르는 타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무스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브러쉬에 먼저 골고루 묻혀줍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퍼프로 바르는 것보다 브러쉬로 바르는 게 조금 더 밀착력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제품을 쓴 이유가 제가 얼굴이 지금 심하게 뒤집어져서 여기도 뭐가 나고 입술도 난장판이 되고 얼굴 여기저기가 엄청 뭐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커버력이 제일 좋은 걸로 바르고 싶어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브러쉬가 뭐가 되게 촘촘하고 부드러워서 코옆 같은데 발라주기 진짜 좋아요. 모공을 하나하나 채워주는 느낌? 이거 가려볼게요 대박이죠? 커버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얘가 또 지속력도 진짜 좋은데 대부분 파운데이션이 지속력이 좋다고 해도 커버력은 조금 무너지면서 지속력이 좋잖아요. 약간 피부 들뜸이 없거나 이런 편인데 얘는 커버력 상태 그대로 24시간 지속돼요. 저는 지금 또 일을 하니까 마스크를 정말 밥 먹을 때 빼고 계속 끼고 있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속 말을 하니까 이게 움직이면서 쓸려서 생기는 무듬은 있는데 그 외에 진짜 이렇게 닿을 때 묻는 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마무리감도 진짜 보송보송해요. 그래서 딱히 파우더 처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하지만 저는 파우더 처리는 항상 꼭 해주기 때문에 요 피지 속 팩트 요거를 발라줄 예정입니다. 단순히 기름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피지 조절도 해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자체가 되게 보송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라줄 필요가 없어요. 눈썹은 제가 이렇게 세 종류를 가져왔어요. 제일 기본 타입, 엄청 저렴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막 쓰기 좋은 그런 제품이고요. 눈썹 숱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이걸로만 빈 부분을 채워주면 되시고요. 저처럼 눈썹이 없어서 완전 쉐입을 잡아줘야 하시는 분들은 드로잉 슬림 아이 프로 1.5mm로 엄청 얇게 그려지는 제품이에요. 미아님 그 알숨랭에서도 소개했던 그 제품이죠. 그리고 뒤에가 이게... <웃음> 진짜 이거, 이것만 어떻게 좀안 될까요? 맨날 얘가 이렇게 빠져요. 원래 얘가 여기에 꽂혀 있어야 할 앤데 맨날 여기 빠져요. 아 진짜 이것만 좀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얇다 보니까 빨리 써서 그렇지 얘 하나로도 솔직히 눈썹 그리기는 되게 좋아요. 먼저 쉐입을 잡아주고 그로 빗어서 전체적으로 선 경계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눈썹이 됐죠? 그리고 이 브라우 컨투어링 키트 이렇게 왁스 하나랑 파우더 컬러 두개 하이라이터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왁스를 묻혀주고 파우더를 한번한번 묻혀주고 여기가 저는 심각하게 없잖아요. 여기를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왁스 타입이랑 파우더 타입을 섞어서 사용하면 지속력이 훨씬 좋아요. 눈썹이 좀더 선명해야 하는 뒷부분 위주로 채워줍니다. 이 밝은 거눈앞머리에 색을 조금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빗어주면 이렇게 눈썹이 완성됩니다. 네. 다음은 쉐딩. 음영 컨투어 휠 2호 딥 컨투어링. 컬러가 전체적으로 조금 차가워서 쿨톤 분들 추천 쉐딩이에요. 얘가 진짜 발색이 너무 좋아서 살짝만 찍어서 발라줘도 엄청 많이 발려요. 이렇게 두개 섞어서 많이 쓰고 두 개를 살짝 섞어서 완전 안쪽 많이 줄이고 싶은 부분. 근데 이 진한 색은 진짜 조금만 써야지 안 그러면 엄청 티나요. 턱도 먼저 는이두 개만 섞어서 저는 아래턱 위주로 깎는 편이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얼굴이 긴 편이라 여기를 많이 깎진 않아요. 그리고 가장 진한 컬러랑 이렇게 섞어서 턱 끝에 음영을 줍니다. 막 뭉치는 타입이 아니고 블렌딩도 되게 잘 돼서 쉽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드디어 이번 메인! 키세스 입니다. 에뛰드는 이 초콜렛 콜라보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키캣이랑 허쉬도 진짜 진짜 잘 썼는데 이번 키세스도 진짜 좋아요. 브러쉬랑 키세스 팔레트 세가지 종류랑 립세가지 종류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가져온 제품은 밀크 초콜렛 시리즈예요 케이스 너무 귀여워요 진짜. 여기 키세스 그림이 있고 이렇게 키세스가 적혀 있습니다. 이 밀크 초콜릿 시리즈는 웜톤, 쿨톤 가리지 않고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가장 무난한 그런 느낌이에요. 향도 초콜릿 향이 나요. 베이스를 먼저 깔아줍니다. 얘가 조금만 발라도 발색이 엄청나요. 사실 이런 브러쉬를 사용할 때는 가루날림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음, 손으로 발랐을 때는 확실히 덜한 게 있어요. 눈두덩 전체 먼저 발라줍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유독 가루날림이 조금 있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잘 깨지네요? 원래 에뛰드 섀도우 이런 적이 없는데 요런 데가 브러쉬로 발라서 그런지 여기가 살짝 깨졌어요. 다음은 요거 얘가 발색이 너무 잘 돼서 진한 컬러 써줄 때 정말 소량만 묻혀서 사용해야 돼요. 안쪽에 먼저 발라주고 손바닥에 덜어서 발라줍니다. 발색이 진짜 역대급으로 좋은 것 같아요. 컬러를 어떻게 써야 할지 어렵지도 않고 초보자들이 쓰기 좋은 요 크런치라 그런지 요 컬러를 눈두덩 중앙에 오 완전 영롱 완전 영롱한 골드 펄이에요. 영롱한 은박지 언더에 발라줍니다. 저는 이렇게 섀도우를 브다 써봤습니다.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먼저 뷰러를 집어줬고요 아이라이너는 올데이 픽스 펜 라이너 브라운. 이걸 써줄 예정입니다. 제가 근데 원래 이거 말고 슈퍼 슬림 펜 라이너가 있거든요. 그걸 더 좋아하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얘는 펀지? 약간 그런 느낌의 브러쉬고 그 슈퍼 슬림 라이너는 한올한올어있는 모로 된 라이너예요. 얘랑 걔랑 둘다 번짐은 없고요. 근데 걔가 조금 더 저는 번짐이 적었 걔가 조금 더 얇아서 좀 섬세하게 그리기 좋은 트라인을 표시를 하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얘가 조금 더 묽은 느낌이에요. 약간 잉크 같은 느낌? 지속력은 좋은데 좀 깔끔하게 처음에 그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라이너 선택은 약간 취향 차이인 게 저는 걔가 부드럽고 좀더 얇게 그려줘서 좋아하고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모가 힘이 있어서 모양을 딱 잡아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좀 선명한 선을 그려야 한다 할 때는 요런 브러쉬가 훨씬 더 편합니다. 아까 그 코코아 좋아해 컬러로 경계를 풀어줍니다. 아이 아이 디카프리오 잡지 말라고 자꾸 초점을 디카프리오를 잡네요. 날 잡으라고. 거울만 보면 디카프리오 잡고 있어, 진짜. 좀더 트여 보이기 위해서 여기 안쪽을 살짝 지워줍니다. 면봉으로. 다음은 제가 정말 정말 정말 사랑하는 에뛰드 마스카라 시간이에요. 저는 진짜 에뛰드 마스카라는 거의 다 써본 것 같아요. 아니 다 써보지 않았을까요? 오늘 가져온 거는 요두 제품 가져왔어요. 둘다 올리브영 에뛰드 마스카라고요. 얘는 닥터 마스카라 픽서 블랙. 요거는래시펌컬 픽스 마스카라 롱앤컬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예전에 마스카라 추천 영상에서도 제가 추천했던 제품이고요. 이거는 기존의 마스카라 픽서가 고정력은 좋은데 단점이라고 하면 은 약간 하얘지는 거. 단독으로 쓸수 없는 이유 중 하나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완해서 나온 제품이 이거 아닐까요? 이건 제 피셜입니다. 이거는 좀 하얗고 얘는 완전 블랙 컬러죠. 이게 진짜 바른듯 안 바른듯 뭉침도 하나도 없고 하얘지는 것도 하나도 없이 발리는 제품인데 컬 유지력은 좋은 이 제품은 학생분들 몰래 마스카라 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투명 마스카라 찾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픽서인데 허해지는게 싫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바른 쪽안 바른 쪽 얘가 그냥 별 테크닉 없이 이렇게 막 발라도 하나도 안 뭉쳐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롱래쉬 기능과 컬 유지를 위해 래쉬펌 컬픽스 마스카라 롱앤컬 브라운 컬러로 좀 덧바를게요. 오늘은 초콜릿이니까 얘도 엄청 얇게 발리고 한올한올 정말 오를 살려서 발리는 타입이고요. 근데 얘는 덧바를수록 살짝 가루처럼 뭉치는 게 있습니다. 짠 아이 메이크업이 아안한게 있어 미러홀릭 리퀴드 아이즈 그렁그렁 눈망울입니다. 그 미아님 에뛰드 알숨랭 그 영상에서 바르고 나온 건데요. 영상을 보는데 여기가 막 진짜 반짝반짝한 게 이게 하나씩 빛 반사가 정말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가져왔어요. 팁 브러쉬나 아니면 실리콘 브러쉬로 퍼서 손등에 덜은 다음에 발라줄게요. 많이 바르지 말고 가운데 부분만 살짝 콕콕콕 찍어줍니다. 은은하게 빛 반사가 되면서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게 자연광에서 좀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렌즈까지 끼고 왔고요. 렌즈는 하파 크리스틴 렌즈고요. 컬러는 쉐프 크리스틴 헤이즐 컬러입니다.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블러셔도 이거 올리브영 에뛰드 거고요. 하트쿠키 블러셔 토피 톤 다운된 연한 피치 컬러. 퍼프가 같이 들어있긴 한데 작아서 이렇게 딱두 손가락 두개 들어갑니다. 그 저는 눈 위쪽으로 조금 많이 발라줍니다. 얘가 색깔 자체가 되게 은은하고 연해가지고 많이 발라도 예뻐요. 코끝도 살짝? 턱 끝도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으로. 마지막은 드디어 이 립입니다. 허쉬 키세스 초코무스 틴트 밀크 초콜릿 컬러고요. 이걸로 오버립으로 그려줄 건데 우선 입술 안쪽에 발라줍니다. 색깔이 카메라로는 조금 되게 진하게 나오는데 원래는 조금 더 밀키한 느낌의 립이거든요. 얘를 입구에다가 좀 최대한 던 다음에 라인을 따줍니다. 개인적으로 색상 자체가 그렇게 진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팁으로 덜어서 바로 그려주거든요. 오버립으로 그리고 이게 지속력도 진짜 좋고 입술이 되게 가벼워가지고 마스크 안에 발랐을 때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뚜껑 위에 발라놓던 애들을 살짝 덜어서 미스 안쪽에 무스 타입이라 각질 부각도 거의 없어요 어? 요런 컬러에요 요런 컬러 이렇게 저는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고요 그럼 마저 스타일링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뛰드하우스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오늘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인스타도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그럼 안녕!